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 씨. 여기서 레일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다 그냥 레일리한테 몰빵이지 그지 않아? 아.. 50개만 써볼까? 에 조로 애매해 아 레일리 알아 레일리 강력 추천한거 알고있지 하나만 써보자 하나만 어차피 주니까 400개 정도만 모아놓고 오케이! 지금 느낌이 좋아요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 가볼게요 출발 아 레일리나 CP0 루치 떴으면 좋겠는데 아.. 씨. 느낌이 좋아요 레일리! 레일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딴거 원하지 않아. 오! 어, 쿠산이네? <목소리> 아, 쿠잔 100대기인데, 이러다가 야, 이러다 진짜 1 0 0쿠잔 되는 거 아니야? 아, 나쁘진 않은데. 그치. 아, 레일리까지 뜨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대박 뽑긴인데 이거. 아, 씨. 이거 레일리까지 뜨면 진짜 대박 뽑기야. 뭐야, 이거? 이거 정상 크로커가 아, 정상 크로커네. 아, 쿠잔. 아, 오, 럭키. 럭키, 럭키. 크로코 부럽다고? 크로코 좋냐? 와, 94까지 간다. 아, 사성 확정인데. 다음 거. 사성 확정이니까, 갑시다. 자. 자, 사성 확정이니까 갑니다. 제발 네, 뭐 레일리한두개 정도 더 뜨면 진짜 개꿀 뛴대 씨. 자 쭉쭉 가요. 그래도 아까 나름 그래도 중타 이상은 친 거지. 쿠산이 나오고 정상 크로커가 나왔으니까. 그치? 저 여왕이 지금 쟤 웃는 게 그거야. 자기도 지금 다이아 많이 없거든. 그래도 나를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용카이도나 막... 뭐영거프 이런거 초패키 떠버리면 쟤 이제 배아프거든 근데 신비근 왜랑 나랑 인연이 그렇게 없는거야 아 레일리 나왔으면 좋겠다 씨. 레일리 나와야 개꿀인데 진짜 레일리를 주세요 레일리를 주세요 아니면 CP0 루치를 두개 주세요 <웃음> 레일리를 주세요 나는 원한다 간 레일리를 원한다. 명왕 레일리. 선생님. 어, 스네이크맨. 어, 스네이크맨. 알로 가이드 보스. 어, 스네이크맨.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스네이크맨 좋아하긴 해. 아. 아, 씨. 징기스칸,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얻는다. 쌩쿠코가그 3대장을 때려. 막판 막판. 지든 이기든 막판이다. 보스 레벨 23으로 떨어졌네. 생국쿠가 어떻게 정선결전에서 아군이야? 적군이지. 이뻘 부영화. <웃음> <웃음> 입벌고 영네 입만 벌리면 불안해 <웃음> 입벌고 영어 신상이 있으니까 이건 금방 바꿨다 얘들아 한명 깃발 뽑으세요 깃발 누구 뽑고 있죠? 안 뽑고 있네요 역시 안 뽑고 있네요 깃발엔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깃발은 별로 관심 없어. 오. 아, 또잘 얼었다. 잘 얼었다. 아주 시원하게 얼었다. 아씨 왜 킥밥을 안, 안 뽑지? 알아요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터치해서 가면은 어렇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얼음 전문이다 와.. 씨 마르코 샌드백 제대로 했네 와 진짜 아무도 깃발 안뽑는다 어쩜 이렇게 깃발 아무도 안 뽑고 히케는왜 나한테 쓰는거지? 깃발을 아무도 안 뽑아 나 아, 우리 트위치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야, 우리 트위치 님들 반가워요. 그렇지? 요 GDK인 말해봤지? 보스 로그 뭐야? 아, 뭐 아직 안 끝났네요. 끝난 줄 알았네. 미국크 잡아야 되는구나. 미안해. 아... 아니지 않을까? 오희들 깃발을 안 뽑아서 좋아요 안 줄거야 깃발을 안 뽑아요, 깃발을 자 짜잔 올클리어 20개 우와